음. 쏟아지는 눈사태 아무도 막지 못해 계절이 변하는 것도 역시 많을 수 없어 절대 막을 수 없어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내 가슴도 따라 힘차게 뛰고 믿음 속에 몸을 던져 길이 보이네 걸쭉해 oh, 사랑이